안녕하세요. 팩터리엠의 미너턴입니다. 이번에도 저희의 109 카본 슬링백을 고객님께 직접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한남동에 있는 KTM 매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가방 받아보실 고객님을 만나러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아, 벌써 가요? <웃음> <웃음> 무슨 드림 욕심을 하고, 하고 있어요. <웃음> 아,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어, 진짜 사, 사실 뭐 기다린 건 얼마 안 되잖아요. <웃음> 그런가요? 세달 기다린 것 같은데 아니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세요? 아 뭐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웃음>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되는 거야? <웃음> 일단,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KTM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방귀배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방 열어봐도 되나요? 너무 궁금한데? 아아 예, 예. 예. 아, 진짜 너무 갖고 싶었다 진짜 오. 오, 오, 오, 티셔츠까지. 오, 일단 가방 맞춰. 오, 오, 기포 있나? <웃음> 오, 오, 기포. 기 아시는 분이다. <웃음> 죽이네. 진짜 열심히 만들었네. 진짜 수고했네. 오. 나는 여기 뭐, 이게 없네, 막 이렇게. 네. 한정판 <웃음> 어. 아니잖아. 아이고, 양산용품입니까 네. 막 나오는? 네. 아, 막, 막은 아니고요. 누구나, <웃음> 누구나 찰수 있는? 수고는 다 똑같아요. <웃음> 번호 레터링이 안, 안 찍혀있습니다. 아... 제가 뭐 사인 하나 해드릴까요? 아, 그건 됐고. <웃음> 아,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아, 카본. 카본을 이걸 누가 했는지 진짜, 와, 거의 장인급인데, 이정는 아내세븐이 핸드라도 누가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받아줘야 돼? <되니까? 웃음> 아니 왜 혼잣말하고 혼잣말 <웃음> <웃음> 너무 이게 이뻐서 이게 내 바이크 앞쪽에도 달리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음. 이많많이 팔아요 아 제가 그 가와사키의 세븐이란 바이크를 11년째 타고 있는데 그게 카본엔다가 달려있으면 좋겠네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색깔도 이렇게 색색을 하신 거예요? 어, 사실 그게 이유가 아예 없진 않은데 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옷이랑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음. 음, 내가, 정, 내가 정장에 맨다 그러면 검은색을 샀을 텐데 아무래도 약간 캐주얼하게 입는 편을 좋아해서 베이직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카키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을 했어요 상시에또 이런 색깔을 되게 즐겨 입으시가요 네. 네. 이런 류의 옷도 많고 네. 음, 어, 진짜 멋있어 한번 착음부터 해볼게요 응한번또 음, 매봐야겠네 여기 닫으실 그 응. 때이 응. 부분 정렬을 응. 이렇게 해주시면 아 좀더 편하게 잘 닫을 수있 절대 자크가 열릴 일 없는 건가 하면? 네 그니까 네. 고속 주행할 때는 이쪽에다가 두시면 절대 안 열리고 어, 어.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한 쪽에다가 끼어서 이렇게. 막 제로의 영역으로 넘어가도 절대 열릴 일 없는 거나 이거 세븐알 찰때 메고 달렸는데? 그, 일단 <웃음> 공도에서 그렇게 타면 안돼요 어, 번 매보시죠 매보시죠 팔 넣으시고 그때 와서 매보셨으니까 조금 늘려야 되겠는데? 네. 음. 해보시니까 어때요? 일단 정말 편안하네 냈을 음. 네. 때 어깨에 이런 압박감이라는 거 그런 게 없이 너무 편안하그 음. 이제 기자 모토사이클 기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음. 뭐 다양한 장비들을 또착용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음.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어떤 뭐 장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음... 일단 이거는 바이크 용품 같지가 않은 가장 큰 장점인 거 같아요 음, 음. 네. 바이크 용품스럽지 않고 평상시에도 편하게 멜수 있는 그런 가방이란 게 음. 너무 좋아요 로고도 네. 막 이렇게 크게 안돼 음, 있고 후미네! 막, 막 있는 거막 뭐, 그런 거 없고 어이, 후미네 사랑합니다 <웃음> 후미네 사랑해 사랑합니다 <웃음> 이거 <이번 웃음> 제알펜타 <웃음> 좋아해요 <웃음>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자이 일상에도 편하게 맬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뭐이 재질이야 뭐 재료나 뭐거 스윙 이런 것들은 이미 팩트리맨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다 최고급 재료들로만 엄선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냥 제품에도 그냥 그대로 나타난 것죠. 매봤을때 너무 편안하고 어깨 무게감도 없고 네. 이 카본의 가벼움이 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음. 바이크. 평상시 타시는 바이크 탈때 아무래도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정말 슈퍼스포츠를 탈때 이거를 매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고속에서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제로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이게 정말로 <웃음> 뜨지 않고 잘 매달려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지금. 근데 뭐 지금 보면은 몸에 밀착이 잘 되고 이 보조근을 이렇게 들어간 건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 보조근이 들어간 건. 말씀하시는 제로의 영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아, <웃음> 네, 이렇게 시야가 네. 좁아지는 약간 <웃음> <웃음> 네. 왜왜우드바이 <웃음> 네. 왜 그렇게까지 타야 돼? 아 우드바이는 그러라고 타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웃음> 저번에 막 이렇게 네. 타는 거 보니까 네. 이제 빨대기 막 헬멧 밑까지 막 이렇게 맞아 네. 네. 이게 그 발생되는 와류에서 가방이 뒤에서 등에서 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막이팔팔라 음. 응. 특히나 이런 크로스백도 많이 내는데 짐이 적을 때는 근데 이런 건보조끈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거나 뭐 앞으로 처지거나 막들썩적거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바이크를 타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보조끈 같은 경우는 네, 그럼 나머지 좀 구성품도 응. 같이 보실게요 예. 음. 보시면은, 그, 이제, 저희, 와디즈의 사은품으로 드리는 티셔츠. 음. 네. 아, 또 이런 거 바로 뜯어봐야지, 맛 많이 갖고 계시죠, 이거? 어, 이거를 제가 두장 갖고 있는데, 하나는 정품이고요. <웃음>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이 가품인데, 두 아, 개, 두 개. 이두 개. 패턴이 너무 좋아서 그때. 네, 네. 이 패턴이 너무 좋아서. 이 영민이를 협박해서 직접 파일을 받아 제가 <웃음> 만든 그런 옷이 하나인데, 둘다 너무나 잘 입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생겼고, <웃음> 이제, 빨아도 또 입을 수 있는 일주일 내내 입을 수있겠네세 장이나 있으니까 이제 <웃음> 일단은 요거부터 보시죠 가방에 들어가는 왁스 캔버스 품질 인증하는 택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죽 베라펠레 협회 인증 택이고 이거는 너네들이 만든 건아니에네 이거는 아. 그 정품 수입을 해야만 이제 받을 아. 수 있는 택이에요 괜찮다 요게 이제 저희 이제 제품 설명서 겸 이제 품질 보증서인데 뭐 이렇게 음. 저희 이제 설명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팩토리엠을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안지 오래됐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런 보증서를 받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같아 <웃음> 저희 거를 산게처음이 아, 그러니까 산게 처음이니까 <웃음> 와 되게 진짜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되게 음. 진짜 감동이다 감동 진짜 말 그대로 와. <웃음> 와 그동안 이제 세븐알 파츠를 저희가 만들지 않아서 아.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아. 뭐, 아 그런 건 아닌데 <웃음> 내가 뭐 많이도 뭐 해, 해주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래도 정말로 와 감동이네. 그 요게 이제 네. 그 재질별로 음. 이렇게 관리 요령들까지 같이 넣어줬어요. 음. 뭐 하드쉘 홈집 나는 거야 뭐잘 아시겠지만 처리하는 방법 잘 아시겠지만 음. 나머지 가죽이나 알칸타라, 뭐 왁스 캔버스 이런 것들을 관리 요령 같은 것들을 같이 넣었고요. 음. 그리고 뭐 품질 보증 내용 뭐 음. 뒤에 홀로그램 택까지 해갖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쓰시다가 문제 있으시면은 소비자 음. 상담실, 뭐 물론 그냥 저한테 음. 바로 연락을 하시겠지만은 음. 소비자 상담실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정말 그렇고 운동입니다. 사은품이 하나 더 있죠. 아, 이렇게. 평상시 지갑 뭐 쓰세요? 카드 지갑. 어, 평상시 지갑은 그 핸드폰 뒤에 <웃음> 아... 흑자식으로 어, 그러니까 아뭐 그런 거 많이 쓰네 네. 이 많은 걸다 가지고 다니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네. 지갑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것도 싫어하고 네, 근데 뭐 이거는 아, 이건 뭐 가지고 다녀야겠네 이거는 아 너무 멋있네 제주도 똑같이 가방에 들어간 거 똑같이 음. 알칸타라 그리고 가죽 그리고 카본. 어 이쪽 카본인데 여기는 이렇게 이게 약간 흐물흐물한 느낌 딱딱하지 않고. 네, 그 카본 석양 방식이 달라서. 아 그러니까 카본의 소재는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 섬유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음. 이거는 에폭시를 통해 갖고 이제 함침을 시켜서 경화를 시킨 거고, 요거는 음. 그 폴리우레탄으로 해서 아, 폴리우탄 거예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탄성이 같이 있어요. 이 진짜 어떻게 보면 같은 재료의 카본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네, 또 그렇죠. 이렇게 나온구나. 네. 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질보증었고 음. 아,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제가 팩토리엠을 안게 정말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웃음> 아이 로고가 담긴 이런 상품을 직접 받고 매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감동이네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일하시는 뭐 KTM에서 이제 마케팅을 음. 하고 계신데 KTM에서 정확하게 어떤 그 업무들, 그러니까 실제 업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음, 이 온라인, 오프라인의 대외적인 활동 같은 거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 만난다던가 광고 같은 거 만들고 인쇄 매체 에 단신을 쓰고 음. 또 행사를 나가면 사진을 찍고 행사 기획도 하고 예. 정말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뭐 이렇게 잡지 같은 데 들어가는 KTM 광고 같은 거 직접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어 실제로 다 직접 예. 만들고 있어 뭐, KTM이 왜 이렇게 뒤에 있어? 요새 좀잘안 챙겨들었더니 아... 모토바이크 잘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많이 뒤에 갔네요 진짜 지키보니까 아, 아, 지금까지 이런 혜택은 없었다 네. 아, 진짜로 지금까지 이런 혜택 없었습니다 잠깐 <웃음> 막깔거 하면 정말 사상 <웃음> 최고 <여기도> 수준의 <웃음> KTM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1 2 5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데 정말 손해해요 <웃음> 사 주세요. 뭐 이렇게 주접을 라 이씨. <웃음> 아 다시 봐도 이쁘네.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이런 디테일 같은 게 너무 좋네. 이거 이제 금형파 갖고 다 일일이 주조를 한 거예요. 아. 어,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도. 어여기도 로고가 들어있네. 있어요. 아. 네, 귀엽죠. 아 YK 기지퍼에 또 네. 크으, 역시 변태들이 다루고만. <웃음> 설명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음. 방수 코팅이나 이런 음. 것들 내피도 되어 있고 외피도 되어 있고 아. 세븐월도안 되는 방수로 네. 이 가방이 되다해와 여기도 있네? 와 진짜 이 로고가 친숙하면서도 새롭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고맙습니다 잘 쓰시고 응. 네,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많이 할게요 네. 또 사진을 좀 찍으니까 제가 홍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사면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네, 자네. 아! <웃음>